오늘은 겨드랑이살, 그 다음에 부유지방 그래서 여기 위쪽에 가슴 위쪽에 겨드랑이 앞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없애는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손은 바닥에 이렇게 짚으시고요. 짚으신 상태에서 얼굴이 이 손등에 오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발등은 이렇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날개뼈는 밑으로 끌어당기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랑 손바닥은 바닥을 미셔야 돼요. 그래서 동작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내면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엉덩이보다 얼굴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때 고개를 이렇게 드신다던가 어깨에 힘을 빼시면 얘가 떨궈지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미신 상태에서 그대로 각도의 변화 없이 머리, 어깨, 등, 허리 정렬이 일직선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업 해주셨다가 그대로 다운 업 다운 하실 때는 바닥에 다 내려놓지 마시고 다을랑 말랑까지 그 다음에 턱을 절대 들지 마세요. 이렇게 열 번씩 양쪽 손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 준비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끔 처음에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고 하나 들이마시고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위아래 바꿔서 손을 바꿔주시고 준비. 구부렸다가 하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어깨 운동은 짧고 정확하게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운동은 상태에서 팔을 깍지를 껴줍니다. 깍지. 깍지. 이렇게.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주실 거예요.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제 설명을 다 듣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듭니다. 그래서 바닥이랑 무릎이랑 한 1cm밖에 안 뛰었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한 10cm 정도만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피시면 안 돼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0번 해볼게요. 그래서 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을 밀고 어깨를 날개뼈 밑으로 끌어당기신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 이 상태에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잡으시고 다시 한번더 밀어내고 준비, 살짝 들고 어깨를 밀어내고 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어깨가 약간 얼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깨를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시간을 조금 두시고 다음 동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동작, 마지막. 팔을 바닥에 엘보 서포트 하시고 그다음 에 무릎은 구부려 가지고 위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어, 내밀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를 이렇게 기댔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이 바닥에서 얘는 수직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기대고 있다가 그렇죠 밀어내면서 이 안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치? 집어넣는 힘.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보조개 들어간 것처럼 어깨가 쏙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직선이 됩니다. 유지. 다시. 이렇게 열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밀어내고 둘 밀어내고 셋쭉넷쭉 쭉. 그래서 다리나 무릎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여섯, 일곱, 팔, 어깨 힘으로만.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엔 조금 더 응용해서 팔을 여기다가 어깨를 딱 잡아주시고 이 팔꿈치를 살짝 올려줍니다. 회전을 시켜줘요. 회전을 시켜주면서 이 팔꿈치를 더 밀어서 이 흉각을 뒤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미는 힘.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약간 늘어나면서 뻐근하면서 어,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그래서 피실 때는 팔꿈치를 밀어서 쭉 가슴을 펴 주시고 돌아가실 때는 등 흉추를 뒤로 민다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팔꿈치가 엄지손가락을 톡 찍고 감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10번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밀어내시고 얘는 밀어낸 상태에서 하나, 그래서 돌아, 돌 때도 팔꿈치를 밀고 열 때도 팔꿈치를 밀고 둘, 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집어넣는 운동 반대쪽 바꿔 볼게요 엘보 서포트 다리 앞쪽으로 구부려서 위쪽에 있는 발목을 앞에다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기댔다가 얘를 밀어 두면서 등쪽 어깨 밑쪽에 있는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이때 팔목에도 힘을 주셔가지고 미셔야 돼요. 이게 이점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둘, 밀어내고, 셋, 밀어내고, 넷, 후, 다섯, 후, 쭉 들어가야 돼요. 여섯, 쭉 들어가고, 일곱, 그래서 일직선, 여덟, 후, 아홉, 후, 열, 쭉 밀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잡으시고 팔꿈치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팔꿈치가 엄지 손가락 있는 대로 톡 찍고 이때도 흉곽 밀고 다시 오픈하면서도 밀어 주세요.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이치 이세 가지 운동은 어, 처음에 완벽하게 습득을 하신 다음에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밀어내는 힘, 집어넣는 힘, 그렇죠? 그 힘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어, 이쪽 부분들이 잘 쓰이면서 날씬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지방이 없어져요. 어. 그러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